아 진짜 대박 야, 멋지네요. 한번 펴볼까요? 우리 블랙형 그디어 이렇게 특허청에서 이렇게 날라왔네요 특허청 아, 이거 보여주그거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. <웃음> 이거 특허청에서 온거예요어 특허청 유튜브 블랙형 그걸 제가 어 작년 2월에 어 코로나 거의 좀 되기 전에 어 이렇게 좀 신청을 했는데 땡큐 땡큐 땡큐 1년 조금 넘은 상태에서 한달 넘었네요 여러분들도 어 어떤 특허 같은거 받을 때꼭 받아보세요 이게 렇 날라오네요 아 진짜 대박 한번 펴볼까요 어 이거 소리 소리 소리 어 이게 야 이거 진짜 이거 특허 받으려고 1년 동안 굉장히 좀 전화도 해보고 왜 이렇게 안나와요 했는데 이제그뒤 나왔네요 오 무서워 이거 옛날에 머리 따를 수 있는 면허증 받을 때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어 이렇게 나오네요 산업 재산권 등록증 안내 이렇게 대한민국 특허청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와3 2 1 블랙 형 오오오 오 이게 나왔습니다 요런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특허청장님 대박 상표 등록증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, 이렇게 이렇게 38유로 해서요 인터넷 방송업 등을 20건 정도 쫙 잡아 가지고 한거라 블랙형으로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짠 화이팅 화이팅 하죠 여러분들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초보 미용사 화이팅 블랙형